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투싼 TL 순정 전망 센서 정상입니다. 주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망 센서를 시공하는 케이스입니다. 요즘 같은 주차 환경에선 없어서는 안될 필수템으로 자리 잡고 있죠.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전방 센서의 모습인데요 차대 번호를 통해 해당 차량이 필요한 타입과 색깔로 준비했습니다 투싼 t l 페리 버전은 타종과 다르게 범퍼를 가공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전용 브라켓을 추가적으로 달아주면 되니까요 전방 센서 사양 콘솔 스위치의 모습입니다 그외 추가되는 배선은 미리 만들어두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한후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하고요 전방 센서 사양 커버로 교체합니다 그릴 쪽에도 브라켓을 달아주고요 센서를 비롯해 와이어링을 장착합니다 범퍼 쪽 와이어링과 연결되어 실내로 들어오는 커넥터는 콜겟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로 테이핑에 꼼꼼하게 마감하였습니다 범퍼를 장착합니다 센터 콘솔 스위치 어셈블리를 탈거 후전방센서 사양 스위치로 교체합니다 그 외에 구동에 필요한 배선 작업을 진행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잘 작동하네요 전방 센서는 자속 10km 이하에서 작동하며 감지거리는 30cm에서 1m입니다 감지 거리에 따라 스피커와 계기판을 통해 단계별 알림을 지원하고요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센터 콘솔에 위치한 스위치를 끄면 되며 타속 20km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오프됩니다 재사용시 스위치를 눌러주면 되고요 이상 투싼 TL 심정전방 센서 장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정보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